냉동 초 김밥 만들 먹 으려는데, 오늘 만들 상 황이 아니 에요. 밖 에가. 나? 나 이거 먹어본 거 같아. 이거, 이거, 이거 있는 거 봤는데, 오늘 분명히. 뭐야? 나 이거 있는지 분명히. 뭐. 어, 이거 막가 먹어본 건데. <웃음> 어, 이거 내가 본거 맞는데, 이거 분명히. 어내 잘못봤나? 맛을 보면 내가 정확하게 알지 혀는 기억하거든 내 혀는 기억하고 있어 어 맞는데! 이거 어제 먹었던 건데 하호 양양님 슈퍼채팅 7500원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양양님 양양님 진짜 저... 이거 어제 먹은 거 맞죠? 내 입은 거짓말 안하는데 응? 응가? 공주안 오나? 공조를 해야겠다. 아, 나 기운이 왜 하나도 없지? 아, 컨디션이 너무 안됐다 지금. 몸에 힘이 싹다 빠져 나와. 하루 양양님 슈퍼 채팅 7,500원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언니 기억을 리셋 시키겠어요. 어, 그래요. 리셋 시켜 주세요. 나 어, 나 공주 좀 불러줘. 밥을 맛있게 먹을게. 이거, 양양님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갖고. 사실 또 먹고 싶었는데. 아하하하. 아하하하. 세 명이면 채팅 3만원 감사한다 리셋. 이거는 그거네. 이거는 뭐야? 그럼 이건 뭔데? 세 개가 배달이 왔어. 왜? 오늘 돌아가면서 먹으면 되겠다, 그렇지?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먹고, 공주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겠다. 이거를 먹었지, 이거지 이거는 순두부인가 봐요. 나는 순두부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거든. 줘야되겠다 공주한테 그죠 음. 이거,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두개다 먹을까 두개다 먹기엔 좀 음.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맛있겠어요 뭐야 밥도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음... 음, 이거는 짬뽕 순두부. 이거는 곱돌이. 어 그거야. 그래요. 그럼 이거 먹읍시다. 이거는 탈까요? 이거는 네. 그럼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다른 친구들 먹게 할게요. 반찬 뭐, 먹어. 반찬 어반찬을 먹어. 아니 언니 어제 이거 먹었다길래. 누가 그래요? 어제 팅창에이 어제 이거 드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음. 센스껏 저거 했는데 언니 이게 더 땡겼구나 그럼 난 이거 먹어도 되는지 정확래요 아, 우리 둘다을수 있죠. 파이팅잘 <웃음> 먹겠습니다. 잘 먹어볼게요. 어, 이거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 힘이 하나도 없어 신경 써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음... 몸에서 내힘을 누가 다 빨아간 것 같은 느낌 그럴 <웃음> 말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너무 잘먹을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납작 만두 여기 올라가 있는데 이거 이게 만두예요 어머! 8호 냠냠님 슈퍼챗팅 7500원 감사합니다. 온리 기둥 지에 납작 만두 있어요. 없어 공지에. 못뭐 들은 거 없어요. 여기 있잖아 납작 만두. 여기 응, 위에 올라가서 왔는데? 야떡 <웃음> 어, 너무 크다 어. 음. 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많이 먹어요 오늘 그럴 때 있도록 잘 먹어야 돼 사람이 아 그래요 유자까지 오라 할까봐 저 빠져서 오, 올 수도 있는데 유자 유자 불러올까요? 어. 밥이 세 개니까, 음, 밥이 세 개거든요.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음, 무사한 사진 만들어야지. 신실의 방어. 대장. 이거아요밥 먹어요. 어. 이거 안 돼. 그래. 넌진이무슨다무 <웃음> 이거 먹으면 돼. 아내거먹습니다 어, 그 네. 음, 그러면 얘를 좀 당겨줄게요. 이렇게. 당겨요, 됐어요. 잘먹습니다잘먹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종 미모가... 순치 하루 아침에... 저요... 아, 와트, 사와디, 사와트카, 레디카 돌아왔어요... 본연의 모습으로... 왔구나, <웃음> 유자... 이틀 동안 너 없어서 언니 심심했잖아... <웃음> 언니 너무 서운했어... 너무... 아무왜 갑자기 사와카가 됐어... 저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본연의 모습... <웃음> 이틀 만에 라떼깍 되아버렸네본 음. 음. 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여기 있네 아미친년 덜어줄게요 안돼 떠요 이제야 이거 덜어줄게 응. 음 에이. 음. 음. 자 아, 감사합니다 담백하단 오이렇네 짬뽕 순두부라고 여러분 아 그니까. 아, 아, 아. 이렇게 뜨고 얘를 네, 네. 빼놓으면 있잖아, 뒤에 아~~ 걸어 먹으면 매 이렇게 하면 다가서 먹지잖아요좋아요 응, 고마요 피클 찜닭이에요. 곱돌이탕. 아 음, 음, 맛있어. 음, 우리 유자 어제 할아버지 댁 우리 한 시간 잡혀 있었아 <웃음> 유자 미모에 반해가지고 자리도 못 비우게. 자리 <웃음> 비우면 때리라 그러고. 음. 이 부탁했다가 시발새끼라고 그러고 아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오늘 줄이셨어요? <웃음> 다 듣고 있었어요 어 근데 나 줄이셨구나 어 너가 다 이겨내더라 그거를 음. 이린, 음. 그 옆에 어떤 언니를 술 챙았고 똥인지된장인지 모르고 막 장난치고 막 면담 씨요 응. 응, 뭔가 유자야. 아. 너는 되게 진득하더라. 진득이야? 응, 진득한다고 진득해. 무슨 말이에요, 형님? 저저 어디 무슨 미역국 집인가 거 가면은 아 미역국 집이 아니라 짬뽕 파는 데 있잖아 거 가면 로봇들이막 이렇게 배달하잖아요 응. 그 로봇 같아요 저는 변함이 없다 응. 항상 그 자리 뭔가 <웃음> 어. 좋게 말하면 그런 뜻이고 이렇게 하자 다시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로봇 같다 보여줘 <웃음> 아니야 변함 없다는 거지 뭐 음, 진득하다 음. 좋은 뜻이네요 음. 감사합니다 끈기 있고 완전. 변하지 않잖아 처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웃음> 성형외과 그래서 응? 음, 좀 변하지 않고 <웃음> 맞아 근데 어색 저랑 옆에 같이 계시던 언니 진짜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냥 그 언니 분도 싫은 데서 하나도 없이 진짜 다 맞춰주시고 여기 나뭐 이렇게 손찌감 있어도 웃으면서 막 색깔 음. 색깔 진짜 프로페셔널했어 테이블 음. 다 닦아주셔 他 k u mau 이제 김볶밥 먹고 싶으면 나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웃음> 메뉴 곱돌이탕이랑 순두부찌개야 짬뽕순두부 <웃음> 유정으로 끝나고 뭐예요? 저요. 음 일정이 없어요 언니. 음 오늘 우리 끝나고 이제 단체 미팅 주 시간 있잖아. 단체 미팅 끝나고 음또 이제 인성 교육이랑 거 생겼어요. 막내들 인성 교육 두 시간 하고. <웃음> 네. 그리고 이제 교정하는 선생님 오셔 정도는 괜은교정해주시는거두 시간 해요. 음. 난는괜 시에 퇴근해요 오늘 그래서교정의 <웃음> 시간. 네. 음. 정선생님은공그정요는 <웃음> 저도 네? 예시지 <웃음> 않아요. 이걸막내들만의문제로 치부하면 안어요가족들의 문제니까 가족들이 묻이묻심이 묻어있는 가족들는거죠들이어는어요이어있는 가족들이 묻이 일주일 동안 가서어쳐가지고 목 목사님 마시는 분없어요 에어컨 차야. 이 옆은 차이 옆은 야 돼요. 공 차야. 요야이 옆은 차이 옆은 이 옆은 차이야이야이 옆은 이옆차 그러면 오늘 12시 퇴근이 아니고 2시 퇴근이될수 있어. 2시간은 <웃음> 너랑 나랑 개인. 개인 <웃음> 솔루션. 우리 금쪽이. 어. 저희 아이는 말이죠. 어. 반성의 의자. 무서워. 그래도 탬버린 의자가 있죠. <웃음> 근데 어제 언니는 해당사항 없었잖아 해당사항 없는 때도 그거 했나봐 그거야? 야단맞을 때 우리 해당사항 없는 사람 별로 안 무섭잖아 아, 그래도 무섭죠 음, 안 무서운 게 아니고 그냥 슬한 거 무섭긴 무섭죠 언니 네. 언니 화나시면 무섭죠 대상 그당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그 아, 정도 무섭지 않잖아요 언니 하나가. 아니요 무서워요 언니. 진짜 무서워요 진짜요? 뭐, 귀신, 귀신이 귀신 무서워요 제가 무서워요 언니요? <웃음> 물어보실 걸물어세요 언니 웃으세뭐 물어보실 걸 물어보실 지나가던 말은 예쁘죠 언니는 지나가시면서 <웃음> 언니 환한 <웃음> 건 어때요? 언니요? 네. 네? 언니 화난 건 어때요? 언니요? 한번 혼나봤잖아요. 개빡되게물 <웃음> 물. 혼나서 몸에서 구멍에서 물이 다 나왔어요. 음. 물이 나올 수 있는 곳다 나왔습니다. <웃음> 어 어머 좋아요 누르고 녹화하고 왔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우 <웃음> <웃음> 왜 유자 씨? 줄였구나. 이거 붙어 졌어요. 우리 아기 새 개인 매니저 있잖아요. 네. 지금 가게 지금 일하고 계신 분. 어제 내가 뭐라 하는데 그은이 눈을 마주셨는데 이러고 또아다너 어제 언니 여기 있던 이제 애들 혼내는데 나 여기 었수 없어. 순간 뭔가 머리가 삐한번 했던 거 알아? 그래갖고 어머, 이머어자기어지어던데세어이빙글빙글 돌고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먹어먹 어머. 어머. 어먹 어머. 어 하나 먹. i 니 t e l 뭐? o u I'm o n 이렇게 콩나요 <웃음> 어제 최환 님도 국돌이 다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거의 혼자 다 어, 국돌이 맛있어요. 이거. 근데 고비 네. 하나도 없네. 이제. 국다 건져 먹었나 봐요. 음. <웃음> 어, 그랬겠다. <웃음> 한번하나 먹어라 이제. 음, 감사합니다. 봉쥐도 하나 골라주겠느고아얘 어, 찾았다. 고로 I l 음, 음. 곡 좋아하니? 네. 음. 음, 감사합니다. 우리 유자가 자아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 챙겨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아가 생길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죠? 저는 마리오 생각의 방으로 끌려가야 돼요. 저는 태엽 인형이 뿐이에요. 아 그럼 밥 먹으니까 훨씬 나. 근데 곱돌이 다못 먹을 것 같으니까 곱돌이만 골라 골라서 먹어야 되겠다. 자. 음. 아 아니 나는 야, 고기 없다 이제 골라주고 싶은데 고기 없어 저기 우리 노래방 화면에 밥더 드릴까요? 아니요 배불러요 저밥더 드릴까요? 배불러요 우리 생방 같은 거 틀어놔도 웃기겠다 빠서네 <웃음> <웃음> 빠졌네 자한 <웃음> <웃음> <웃음> <오, 웃음> <이, 웃음> 숟갈 먹어요 자. 모자란 거 같아서 아 너무 많아 언니 밥만 주세요 어이구. 기 여기 튀김 좀 들어봐요 하나만 어휴 어휴 감사합니다 어이, 어이. <웃음> 여긴 밥이 양왜 이렇게 많아 <웃음> <웃음> 인심이 흉하네요 그래 머리에 기좀 그만해요. 어제 머리가 이쁘고 오늘 머리가 안 이쁘고 그런 거 말해 게 오늘 이게 지실력이밖에 안 돼. <웃음> 여러분 저 머리 붙이지 이찍 됐어요. 붙이자마자 깔 떠와가지고 지금 더 비교대 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진짜 너무해 너무 그래. 어머 시어머니 테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자가 생기면 안돼요 우리 언니들한테 친절하게 해야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요 자가 생기면 안돼요 왕입니다 그대들이 그래요 그대들이 아. 왕입님 아, 녹색 글씨들은 다9 9 0 원씩 주고 보는 건데 손님이죠, 맞죠? 그럼요, 맞다당 어, 손님. 달달이 이렇게 돈 내고 우리를 봐주신 인데. 그런 말해보요회원분들이 흰색 글씨는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흰색 글씨들은 진짜 말만 진짜, 씨, 누 눈부셔 죽겠다, 씨, 하 <웃음> 아이씨, 아, 진짜, 야, 실명하겠어, 흰색 글씨 때문에, 씨, 진짜, <웃음> 또 하얗잖아요. 하얗 갖고 눈가리 아파 뒤지겠어요, 면직하 눈뽕에 눈뽕. 아, 눈뽕이야. 씨, 같이들이 손나벨 아니고 아, 소롯 글씨분들 말씀도. 아니, 자기 다사아봐사 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우리. 그만. <웃음> <웃음> 아니 흰색 흰색이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아유고 아이잘 닦을 쎄 몰라요 언니들 알샷 닦으로. 아유 우리 그렇게 날아가고 싶지 않아. 알아 들으시잖아요 다. 어? 맛있네. 또싶십네 뭐 공전이랑 이렇게 둘이서 방송하고 있는 건저 오고 나서 처음이네요. 기념적이에요. 어 윤윤짱, 뭐야? 어머. 하이. 구독 취소했었어? 그러게요. 다른 윤윤인가?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엄마 딱히 됐다고, 윤윤짱? 자, 너 룸에 팔려가야 돼. 아, 가요. 음, 네. 머리 좀 앉아야 되겠구나. 내 눈물이 맞아죽겠게 봐요. 진짜 가요. 아니, 아니 팔려가야 된다니까요. 아, 네. 다 먹었어요? 네네, 네, 가. 일하러 가겠습니다. 아니, 머리하고 와야 돼요. 아니, 공주 네. 씨 먹어요. 네. 원래 옛날엔 다 그랬어요. 명실을 시켜 먹고요. 맞죠. 찾고 어요 없어요. 핑크색 귀염색한 음. 말티즈 한 마리 있고. 맞아요. 응. 이게 뭐예요? 왜 밥을 숨하나요 아니, 반반 더러운 거. 음. 머리 빗고 있으면서 막뭐 주시면서. 앉아 볼까요? 봐, 안 돼. 뭐죠?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바로 뺀지예요. 맞지? 렌치. 음. 여기이렇기좀 주세요 잡아요? 네 <웃음> 언니 머리를 니가 손질을 잘 못하네 저 빗질하고 오늘 고데기로 쫙 폈어요 쫙 폈는데 안 펴졌는데 안 펴졌어요 언니 몇시 에 일어났어요? 몇시 일어났다저 여덟시요 한한시간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네자 Bangun, r e n d c 저도 머리 잘 만지는 날이 올까 요 뭐라고? 저도 머리를 잘 만지는 날이 올까 요 오겠지 아으 팔뚝 정리됐다고? 팔뚝은 손도 안 댔는데 여기 뭐안 보여? 여기 설렁 설렁 어머 귀여워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아우. 배불러요 항공이 밥 먹었습니다 머리는 하다 보면 더 쉽지 않아요? 응, 네. 머리 못해도 되니까 자아 생기면 안 돼요. <웃음> 그깔 그 머리 맨날 해줄 수 있어요. <웃음> 자아가 생기는 순간 저 봉재인 형이 불가해요. 네, 그래, 자아가 생기는 순간 김치 볶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구라편에놓고 볶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아. <웃음> 유자 보고 있으면 진짜 막내 동생 같긴 해, 뭔가. 아니 룸에 가면 티시가 있으니까 한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요. 너의 그 수고가 그쵸? 맞아요 오늘 만원이라도 더가져가는거예요 맞아요 맞죠? 일하러 가야지 일하러 나왔잖아요 맞아요 쉬는 날은 네좋아도 게임도 할수 있고 편지를 <웃음> 다할수 있고 나 봐봐 <웃음> 아또 앞머리를 너무... 우리가 말하는 자는 여러분 언니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그런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추측과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 자아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가지고 설명하는 아, 거예요. 자아 있잖아요. 자기 말에 독단적으로 음. 판단하고 하는 거. 근데 그게 항상 잘된 일임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맞아요. <웃음> 그럼. 우리 유자는 화장실 가는 것도 물어보고 갔어요 처음에. <웃음> 그래 그랬어. 그래. 얘, 네 화장실 가는 것뭘 나한테 일일이 다 보고를 하고 가니. <웃음> 나 봐봐. 됐어. <웃음> 에이, 더미선 빼놔요. 감사합 가자. 들어. 아이 감사합니다. <웃음> <alla> <웃음> 자, <웃음> 여러분, 나중에 빼요. 옷옷 깔끔하게 정리하고. 네. 향수. 들어와. <웃음> 안녕하세요. 일하고 계십니까? 머리. 빠이빠이 핸드크림 발랐지? 핸드크림 이제 이 방송은 제겁니다 글램팜 예 yeah. 머리 치워볼까요 여러분? 우리 스탑 면서 함께 어... 이 얘를 닭발을 가져왔죠? 아이고야... 참 별거 다 물어본다 먹방하시고 양키는 다들 하시는 건가요? 궁금하면 와보세요 저희가 먹방 끝나고 준희님 앞에가 서다 아 해드릴게 냄새 맡아보면 아시잖아요? 인연이 아가리를 헹궜나안헹궜나 인연이 지금 곱도리탕을 먹고 왔나 어, 뭘 처먹고 왔나 아니 맨투맨으로 사람을 상대하는데 설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아무 짓거리도 안하고 어떻게 손님 상대를 하겠어 왜 그래 어 기구아 웃어 준이야, 네가 물어보고 웃어 웃겨. 네가 말해도 네가 생각해도 웃기지. 그래, 전화기 땜 별게 다 궁금할 수 있는 나이야. 그래, 한 시간이 얼마예요 뭐가요? 어? 제 인생이요? 제 인상, 인생은 인생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을 돈... 아유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저 비싼 년이에요 음. 어 무거워 양양님 그래도, 그리고 또, 다른 분 보내주신 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기새가 나 신발 사준다 그랬는 이제 떠나라고, 신발 사준다.